할머니다녀오겠습니다 그냥 우리 손주 갔다와 학교 아니, 밥잘 먹고 아니, 강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버클리 명문 고등학교구나 진짜 크고 멋지다 운 좋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근데 왜다 여학생 밖에 없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가 우리 반이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늦게 왔구나 거기에 앉으렴아네 어, 모두들 버클린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한단다 나는 1학년 3반을 맡게 된엔드루 선생님이야 오늘은 입학 첫날이니 모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여기서 아침 조회 끝? 어쟤 뭐야? 쟤남자야 어머 진짜 남자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아이 어머, 어머. 머리도 짧아 뭐야? 여기 여고인가왜 나말고 남학생이 없는 거지? 안녕! 너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남자아이구나? 음... 안녕? 근데 그... 남자아이라니? 하... 하이... 우리 학교는 원래 여고였는데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거든 어, 뭐? 근데 남녀공학으로 바뀐 걸 아무도 몰라서 이번 남자 신입 입학생은 너 혼자야 나, 나 혼자? 이 학교에... 남자 어? 남학생이라고? <웃음> 뭐야 쟤도 입학했구나 그 유명한 삼성그룹 둘째 딸 하연이 미안하지만 여기 내 자리라서 비켜줄래? 어.. 미안 안녕 나는 서하라고 해 나는 하연이야 너는? 어.. 나는 강수 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음.. 내가 그냥 강소인데.. 그게 왜? 수호그룹 소개자가 너구나? 수호그룹? 너 연기하는 거야? 수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5,4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들이 너인 거다 알거든? <웃음> 수호그룹 아들이 너구나 어떻게 너를 몰라 네가 유일한 수호그룹 후계자라고 이미 소문이 쫙 나있는데 아니야아니야 우리 집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네. 거짓말 애초부터 평범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 못해 어? 네, 무슨 말이야? 그래 맞아 이 학교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입학금이나 학비가 어마어마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넌 그것도 모르니? 아 어? 어? 아닌데. 그냥 난 성적이 좋아 들어왔어. <웃음> 수억 그룹 후계자님 이제 3민놀이는 그만하세요. 그래 하나도 재미없다. 수억 그룹 후계자라고 해서 굉장히 차갑고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은근 귀엽네. 너 나랑 사귈래? 어? 응? 뭐..뭐라고? 어머 이 부끄러워하는 거봐 <웃음> 진짜 귀엽다 그래서 사귈 거야 말 거야 하이아 안녕? 뭐야 미진 너도 이 학교에 왔어? <웃음> 안녕 나는 서하라고 해나 미진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대한민국 전지 대통령인 김남준 박사님의 손녀잖아 아 맞아 반가워 그나저나 아까부터 이야기 듣자니까 하연아 수호 브리후 기자씨는 내가 더 좋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수야어애들아 근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수야 말할 필요 없어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될 테니까 <웃음> <웃음> 미진아 수호는 내가 먼저 고백했거든 수호야 그치 어 수호야 딱 처음 봤을 때 누가 더 이뻐? 응? 말해봐. 수호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어다다 다 좋은데 나나나 생각 좀 해볼게. 아 진짜 돈좀 가야겠다. 애들아 나 잠깐 화장실 가줄게. 아 부끄럽다 맞네. 누가 봐도 날 선택할 텐데.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 그리고 나 말고 다 여자라니. 수옥으로 후계자는또 뭐야 애들이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여기는 내가 봐도 부자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입학한 거지? 아 그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선생님 여기는 입학금도 비싸고 제 형편으로 올수 없는 학교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입학한 거죠? 저는 수옥으로 후계자 강수호가 아니라 평범한 강수호인데 친구들이 모두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그건 알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나만 수억으로 강수인지 너를 오해하고 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뿅 친구들이 분명 크게 오해하고 있어 와 명분고는 다른 건가? 와. 학교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전고원도 있다니 교실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겠지 하 오해를 풀어야되는데 음? 와.. 진짜 이쁘다 응? 아.. 아.. 미안 미안 생각만 한다는게 입으로 나와버렸네 너가 그 아이구나? 나는 하민이라고 해 신화그룹 딸 수호그룹 유일 후계자 강수호 아니 나는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름일 뿐이야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우리 부모님이 수호구를 포기자인 네가 전화 온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 주었어. 응? 어? 그걸 왜? 우리 부모님이 신랑감으로 너를 찜해 두셨거든. 혹시 나랑 결혼할래? 아, 아, 아니 아니. 저 우리 처음 봤잖아. 생각해 봐. 난 너의 신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웃음> 신하 그룹과 수호 그룹이 서로 결혼하면 얼마나 멋진 공주 왕자가 탄생하겠어? 응? 아, 아, 아, 나중에 말해줄게. 미안. 이놈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호 왈생 학교는 어디 할머니, 학교에 남자가 저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저보고 수호 그룹 후계자인 줄 알아요. 어유 우리 강아지 그랬어 우리 강아지는 할미가 보기에 수호구르 그 후계자인가 뭔가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잘났어 아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호야 우리 수호가 최고야 언젠가 수호구르 후계자가 아니어도 널 좋아해주는 여자애들도 있을거고 친구들도 있을거야 자신감을 가져 어떻게 다니지? 수호 학교 갔나? 갔네 아이제또 못하겠구만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볼까? 아 역시 집은 2층에요못 오내야지 아이전화고 오는구만 아 이제 슬슬 말해줄 때가 되었는데어 아들! 난디? 이제 슬슬 말해줄 때가 되었어. ,이. 그래, 내가 타이밍 잡고 좋게 말해볼 테야. 아주 잘 자주었어, 우리 수 음. 아유, 집에 가서 아메리카노나 먹어야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